새로 시작하고 내 이름 여기왜 있어. 세팅? 나를 부른다고?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픽 세팅, 사운드 및언어 세팅, 카메라 세팅, 세팅. 아, 나를 위한 게임이구나. 아. <웃음> 자, 새로 시작하기. 출발. 전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죠? 오, 화면이 돌아간다. 누구야? 받아볼게요. Hi handsome. 아 뭐하고 있었어 왼쪽은 나는 서류작업 마치고 TV나 보고 있었어 오른쪽 넌날잘 알잖아 매일 바쁘게 사는 거지 뭐아좀 디테일하게 왼쪽 나는 TV보고 있었어 아, <Leah> 아 지금 친구가 아 여자 친구가 지금 혼자 놀러 간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남아 있고 산에서 찍은 사진이 궁금합니까 아니면 럭셔리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궁금하십니까? 10초 안에 채팅을 치셔야 돼요. 10 9 8 7 6 5 4 3 2 1 3 3 2 2 3. 2이3난 몰라 난 몰라 이 yeah, 잠시만요 난 몰라 지금 f 1 3 대기하고 있어 <웃음> 아하 아 별거 아니네 에이 별거 아니네 아3 3 3 3 3 3 3 3 3 3 3 3이3 3 3 어 어쩌다 이렇게 된거지? 여러분들 문제없습니다. 원래 세팅의 생방송은 자동차 리뷰가 주류인 게임인데 오늘 살짝 좀 뭔가 변화구가 생겼네요. 건전하네 이정도면. 음. 어 방금 얘가 뭐라고 했지? 나 오늘 편지도 받았는걸.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어 뭔진 모르겠지만 말을 좀 끝내볼게요. 편지함이 입구 근처에 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누가한테 편지를 보냈어? 봉투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나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오케이 문 여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you door, 우편물이 right? 문 앞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 열리는데? 이 뭐야? 자기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모든 게 너무 아쉽게 끝났어, 유감이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준비, 줄 준비가 되었어. Letter, 아, I 얘가 여자친구랑 싸운 건가? 음. 어, 알겠습니다. 확인. 일단 놓으시고 well? Who's it from? What did they write?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뭐라고 써 있어? 그냥 세무서에서 온 서류야. 부우님이 보낸 크리스마스 편지야. 둘다 거짓말이네. 어? 둘다 거짓말인데. 부우님의 이름을 대도록 that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침실 창문 쪽으로 좀가 줄래? 침실 창문이요? 일단 집 자체가 굉장히 넓긴 한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길치인 저도 말이죠. 나와서 아 이거 화장실이구나. 이쪽으로 갈게요. 부모님이 민을 파는 거지. 2층 올라가서 침실 창문을 봐봐. 여기죠? 2층 창문. 지금 누나요. 뭐 보이는 거 없어? 건너편에서 그냥 창문이 보이는데 네 여자친구가 집에서 조명갖고 장난치는게 보여 언제 도착했어 전화하지 공항으로 데리러 갈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큐를 눌러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건너편 집에 있다 이 캐릭터의 여자친구가 알프스 여행에서 돌아왔다 알프스 여행에서 돌아왔다 큐!큐!큐!큐!큐! 어. 어떻게 또는? 내가 자기 집으로 바로 가는 거. 어떻게 해볼게요. 나도 조명, 을 껐다 켜? 창문 앞에서 폭죽을 키라는데 d some sparkling. I remember you had some sparkling. 그... 아, I was like, I'm going to l right i g h 이 근처에서 어어,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폭죽인가? 아, 플레어 확인. 침실 창문에서 몇개 켜봐. 폭죽을 창문에서 쏴버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 폭죽이 어디 있지? 음... 그냥 플레어 키면 되는 건가? 여기서 플레어? 아! 플레이어! 아, 오올올 아 여러분들 그 폭죽이란 그게 GT과 처럼그 RPG 모양 탄두로 발사하는 게 폭죽이 아닙니다 이게 폭죽일 수도 있어 요 폭죽은 꼭 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그타 중독자들 어 잠시만요 선물 준비한 게 있어? 트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꺼내봐야 되는데, 뭔지는 안 알려주지. 선물? 미안. 우리가 같이 크리스마스 보낼 줄 몰랐어. 여기서 2를 누르면 좀 센스가 없는 사람이고. <웃음> 아니, 에너지님. <웃음> 제가 센스 없다고 한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여기서 Q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E? E를 누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 2를 눌러서 살짝 1비를 걸어보겠습니다 에이 장난하지마 아무것도 준비한 척하게 돼 아니야 상남자는 1 눌러야 돼 맞아 여러분들이 오른거에요 선물들고 빨리 달 보러와 알겠습니다 선물들고 저 집으로 가라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이 뛰는 키는 안되네? 내려가보겠습니다 이쪽 트리 밑에 과연 뭐가 있을지 볼게요 sure 선물 준비한 거는 확실해? <웃음> 이건가? No, 뭐야 반지라고? Tree, okay? 반지? <웃음> 설마 프로포즈라고 하는거야 캐릭터가? 안 돼! 멈춰! 안 돼! 멈춰! 안 돼! 진정해! 불어 퍼져요! 멈춰! 안 돼! 아, 일단은 갓겠습니다. 아니 이런 재작! 멈춰! 안 돼! 전국의 모든 유남을 대표해서 말한다! 멈춰! 아, 여러분들 농담입니다. 아, 나가볼게요. 여기불 켜진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어? 이 갓! Oh 아! 잠시만요. 제가 이 타이밍에 저의 진짜 와이프한테 통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들 저는 어? 이런 게임을 한다고 허락을 맡아야 돼. 잠시만요. <웃음> 어, 이제 제 가족의 목소리가 방송에 나오는 건 처음인데 어, 지금 이제 방송 뒤로가기 금지해놓고 짧게 끝낼 거요 잠시만요. 스트림 설정에서 이제 방송 지금 뒤로가기 금지되어 있고 저의 와이프 목소리를 처음으로 에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쉿. 여보세요? 자기야? 어? 어, 어 누구세요? 잘못 온 거인 같은데요. 아, 문방님? 아니, 이런 제가 사장님 잘못 거인 것 같은데. 아, 아니, 죄송합니다, 문방님.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디코로 와이프랑 치추가 되어있진 않아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그로 였고요 바로 다시 이제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아하 <웃음> 문방님 받아주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 와이프가 문방님은 아니고요 아이 고마이갓 어쨌거나 지금 불이 켜지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귀신이 난다는 소리겠죠? 오약곤보겜! 들어가보겠습니다. 머리가템스야 여기죠 여기 이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집이 상당히 크네요? 외국같은 경우는 집 사이즈가 진짜 커요. 한국같으면 이렇게 안사는데 어? 자가용 집에 들어왔고요 지금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이 조명도 혼자서 다 한거야? 와우마이갓이 oh 부금 들려요 지금? <웃음> 오! 이 안에 여자친구가 있는 건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이제 반지를 선물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내용. 물론 지금 이제 3월 말이긴 한데, 대충 넘어갑시다. 이게 왜 넘어져 있어? 유리가 깨진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여자친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자친구가 이거 다른 사람 있나, 혹시? 뭔가 좀 그런데? 오! 전 왔다! 받아볼게요! Where are you? Did you sink into the snow? Hurry up! I'm getting tired of waiting! 어? 이미 왔는데? 집안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안보여 집이 좀 엉망이네? 근데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괜히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안보여 What does inside your house mean? I'm standing at the door and I didn't see you come in 어? Hey, Santa! It looks like you broke into the wrong house 여자친구가 집 문앞에 계속 서있었다는데? 어? 뭐지? 저 지금 누구 집에 온거죠? 설마 전남친 집은 아니.. 아, 아닐거고? 제 여자친구가 집에 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문앞에 계속 서있었대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주변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얀데레 느낌의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저와 여자친구 사이를 질투하는 제3의 누군가. 플레어 챙겨볼게요. 플레어 어떻게 쓰는 거지? 조작키가? 아, F 누르면 플레어가 나오고요. F를 누르면 다시 들어가고. 이 사운드를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나만 놀리면안 되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무서워야 돼요. 쉿! 파밍할 수 있는 게있는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문안 열리고요. 나와볼게요. 도망가볼게 너무 도망. 아 맞다 지금 유튜브가 여친이 금칙으로 되어있네 여러분들 그 중간에 다른 단어 하나깨놓으면은 채팅을 칠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가 없어서 폭죽들고 다니는거야? 어불꺼 <놀람> <놀람> 여러분들 가요? 마요? 도망가요? 스포 금지 제가 훈수를 원할때만 훈수 부탁드려요 나갈래 나갈래 나간길 어디죠? 나간길? 이유로창 깨고 나가면 안돼 그냥? 요새 깨고 나고 가 싶은데 지금. 어안될겠어안될겠어안될쉿쉿 쉿, 쉿, 쉿, 쉿.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여기가 일단은 어 저희 가족들 아니 가족이 아니라 여친구 집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을 보이거든요? 뭔가 좀이세이로 온건가? 쉿! 어어어아 게임 하나도... 안무섭네요 오늘... 엄마 손 잡고 자야지... 하니 마리그리님 후원 넘나 감사합니다엔즈포창무씨 오늘은 혼자 못잘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 너무 조용하더 무서운데?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거야 귀신이 이 폭죽 챙겨드리고요 이거 없으면 안돼요 지금 t v 가 켜졌습니다 쉿 이색해요? 나갈래! Oh 아이템을 파밍하는 게임은 아닌가봐요? 뭘 먹을 수 있는게 없네 이거 후레펜을 들고있으면 호신이형으로 좋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 귀신이랑 싸움은 불가능할 것 같고, 미트볼 스파게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유랑 같이 음. 아예 여러분들, 그렇다고 집을 폭파할 순 없죠. 여기가 근데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니면 이 세계의 다른 집인지? 열어 볼게요. 아무도 없죠? 하라시오님. 아, 2, 000원, 아이씨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원하 아, 신면 <몬> 아, 아, 시청료, 시청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시청료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게드 숨었어요 지금 테이블 밑으로 뭐지? 딸랑딸랑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거든요? 나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나가도 되나 지금? 나가도 되나? 뭐지? 이 종이를 볼게요 이기 오늘 그 일이 일어날거야 오늘은 완벽한 휴일이 될거라고 그가 곧 오니까 빨리 준비하겠다 드레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장식, 폭죽, 반지 그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그가 이미 와있어 저를 말하는건가요 이거? 지금 일단 드레스 크리스마스 트리가 체크가 돼있고 크리스마스 장식, 폭죽, 반지 이거를 지금 준비하라는건가? 크리스마스 장식, 폭죽, 반지 장식, 폭죽, 반지 일단 외워둘게요 확인 장식 복수 반지? 하니. <목소리> 일단 숨을 일단 숨을래. 일단 숨을래. 제 여자 친구가 아니라 다른 귀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을 온다. 어, 진짜 빨간 마스크 아니야? <웃음> 어 뭐지? 여러분들 3초 뒤에 나갈게요. 3 2 1 아냐아냐 아니, 아니, 5초 뒤에 나갈게요. 5 4 3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아좀 나가고 싶은데? 뭔가 검정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고 여기를 계속 움직이는데? 이 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뒤로 갔을 때 제가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이 연필은 이제 못 챙기고 얘가 딱 뒤로 갔을 때이곳을 빠져나가는 거야. 이 소리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이 건너편에 지금 있습니다. 얘가 뒤로 도는 순간 이곳을 빠져나와. 지금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지. 안 걸렸지. 안 걸렸지. 안 걸렸지. 안 걸렸어. 아까 뭐였죠, 여러분들? 반지랑 장식이랑 뭐 있었는데. 이분 다다다 무서우니까. 오 마이 갓 진짜. 여기 지나가 볼게요, 이쪽. 쉿. 여기로. 너무 좁아서 지금 지나가기 힘들어요. 자, 천천히 나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쉿. <웃음> 아, 처음 보는 숨기문 앞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긴 하죠. 근데 일단은 걸리지말고 나와보습습니다아아란거 아니에요? 아! 아! 아! 놀란 거 아니에요? 놀란 거아니거 아니에요? 놀란 아 a 여자 친구 집에서 트리가 트리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졌대요. 여자 친구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고 저는 지금 뭔가 저승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조이스. 나 이게 갇힌 것 같아. 또는 여기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둘다 똑같은 맹랑이죠. 나 이게 갇힌 것 같아. What do you mean it wasn't you? Then who's walking around my house? 그럼 Mark. 지금 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군데? 여자친구 집에도 지금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개에 지금 귀신이 있는 거죠? 잠시만요. 어, 방금 복도가 막 커졌거든? 또는 나 환각 증세가 있는 것 같아. 방금 복도가 커졌거든. 이 키. Mark, have you been drinking? If this is some stupid prank, I... Wait... I heard something... 여자친구 집에도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데? 뭐지? Is that you? 반갑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 여기 선물들이 있고 <웃음> 어! 아! 아! 아! <웃음> 여기 뭐야? 커졌던 벽이 다시 줄어들었고요. 여기가 어디지? 바람 피우는 남친? <웃음> 일단은 제 캐릭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 귀신이 잘못한 거야. TV가 이제 켜졌는데 뭔 내용이지? 어 악마 채널인가? 뭐좀 이상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거 나와볼게요 얘를 열어 음~~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죠? 이 전등을 움직이라는건가? 얘죠? 얘를 만져 오 돌아왔어 나이샷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해야되지? 여기는 나갈수가 없어요 지금 제 캐릭터랑 이 캐릭터의 여자친구가 둘다 똑같이 귀신한테 잡혀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죠 최근 단어가 여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여친 사이에 그 기억시옷이나 아니면 다른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열고 열고 아 이거 뭐야 얘를 챙겨볼게요 스노우 글러브. 이걸 어디에 쓰라고? 어... 이상한 문의 구멍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구본 세 개를 찾아냅니다. 아,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아까 전에 그 벽에 커졌던 장소 있죠? <웃음> <웃음> <웃음>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웃음> 어떻게 하지 알았다. 어떻게 한지 알았다. 어떻게 한지 알았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는 입장이라서 어안모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강심장이라서. 아무것도 있지만, 저는 살짝 방금 추격을 받습니다. 았 일단 어떻게 할지 알았고요. 여 가운데, 이, 얘 챙겨주고, 이 바로 나갈게요. 그리고, 바로 나와.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구아아아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리> <뭐리> <뭐리> <뭐리> 이 게임 대신해줄 사람 없습니까? 어? <웃음> <웃음> 내 키보드랑 마우스 보일 테니까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내리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요 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단은 얘를 챙기긴 해야 돼 얘를 챙기고 다시 이거 문 닫고 여기서 숨어서 잠깐 기다릴게요 그 귀신이 왔다가 나는걸 보겠습니다 클럽 가면은 흔히 보이는 분장한 사람? 그래 여기 있잖아 지금 Sweetie, where are you? 아니 going to g 지 to t h 지안걸 u s e I'm going to go to the 다 진짜 너무 너무 둔한 거 아니야 날못찾다 o 어? 만어난 여기서 지나갈 거야. g o t u e i t s h m g o o h m g o 감이 있어 귀신 교정하면 이쁘겠다고요 아니 지금 키, 어? 이 절박한 상황에 외모를 캐치한.. 어? 아주 좋습니다 부금 켜달라고요어 그러면 제가 부금을 좀 켜드릴게요 레드리 부금 부금 소리가 너무 크다 말씀해주세요 소리 혹시 너무 크지 않나요? 딱 적당해요 지금. <웃음> 그부분이요 일단 이거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지금 일단 저 사람이 시야가 좁아요.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 아 소리가 커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정도. 좀더 줄여. 이 정도. 그타 부분, 사건 부분. 아. 아. 잠시만요. 저기 지금 버그 린거 아니야지? 뉴스 안녕하세요. 세팅 TV에 세팅 기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할로윈을 기념해서 할로윈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미국판 빨간 마스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걸렸지? 지금 가는거였지. 자 이쪽에는 각기 다양한 크리스마스 선물들 그리고 분장을 아주 제대로 한 귀신이! <웃음> 어후... 아예 진짜 무서운 부검 틀자 여길 어떻게 나가지? <웃음> 여길 어떻게 나... 여러분들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귀신이 굉장히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나가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설마? 그, 아니야. 거리 다 대대대. 오, 오! 마이 갓. 이제 한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보기 이 시작해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간다. 아 이거 세이브 없는 거 아니야? 아, 또 세이브가 없네 이거. 일단은 얘를 끄고 이쪽으로 와서 문 닫고 그다음에 얘를 열고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챙겨주고 닫고 대기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대기 귀신이 왔죠 얘가 이제 들어와요 이제 대기 쉬나 건음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뾰족해져 Sweetie, where are you? 그래서 왼쪽으로 빠져되으습되다습니다문 <웃음> e m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할게요 미안. l t s a t e t e h e r t <웃음> 어 진짜. 로 <찐으로> 놀랐네 진짜. <웃음>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분 아, 진짜. 볼게요. 아, 진짜. 아, 진 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진 <웃음> 이 발소리를 들어야 돼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 발소리 들려요? 지금 신호탄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고요? 칙한 소리? On va les <rires> voir. C'est... Trilé. 사파이언님 때문이다, 전부다. <웃음> 이게 다 사파이언 때문이다. 아, 사파이언님 이십만 원스 넘나 커스리고요. 엔지프로 창문지. 세팅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여러분들 때문이야 이게. 오? 얘를 안 치고 해볼까나? 먼저기 들어가서 얘부터 챙기는 거야 일단. 이거 챙겨야 되거든요. 얘, 얘 챙기고 이 문은 아직 열지 않고 아 불거 불거 꺼. 불 꺼. <목소리> <아> 오늘은 <웃음> 아들을 외칠 타이밍조차 못 잡겠어요. 어 오늘은 어 열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움직이는 순서를 다 기억을 해야된다. 그런겁니다. 챙겨주고 아 이게 세이브가 없어도 안좋다. 여기서 대기 대기하면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나오는거야. 그림도 건드려야된다고요? 그림? 그림이 어디있었죠? 어 그림 못봤는데? <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지금 나. 그림을 건드려? 그림? 여기 아닌거 같은데? 바로 왼쪽? 왼쪽 그림이 있다고요?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없는데. 그림 없는데, 그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don't make me hurt you. <웃음> <웃음> 그림이 어디죠 그림? 그림 못 봤는데. 못봤 죠？어디 갔 지？어디 갔 지？어디 갔 지？어디 갔 지？나 가면, 안될것같 은데, 여러분 들 지금 나 가면, 안될것같 죠？그쵸, 그쵸, 나 가면, 안될것같 죠？그쵸, 그쵸, 그쵸, 그쵸, 나는 안될것같아 느낌이 느낌이 지금 아니야 여기가 지금 아직 못겠어요 휴 어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지 아니야 아니야 그지 아니 아닌, 아닌, 아닌, 아닌, 아닌, 아닌, 아닌,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괜찮겠 괜찮겠어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로 와? 왼쪽으로 갔죠? 이 틈에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걸리겠죠? 설마.. 바로 다시 돌아오겠어 그렇지 바로 다시 돌아올 리는 없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와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챙기면 될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어 이리 다 이리 챙겨 지금 응? 이 전구를 두개 찾았고요. 전구가 아니라 그 뭐야? 스노우볼 챙겼습니다. 두 개. 이거 어떻게 되지?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웃음> <웃음> 아하하하하하하하 <웃음> h 아오 마이 갓자 빠르게 갑니다 잠깐 스탑 세팅 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돼 넌할수 있잖아 여러분들 텐션 좀 높일게요 <웃음> 출발 가자 이거 열고 돌리고 왼쪽 폭탄 두개 직진하시고 누르고 아이템 챙기고 닫고 닫고 문 닫고 10초대기 귀신 풀업 아그 부금을 틀라고요? 뭐가 좀 망할 것 같은데 일단 틀었습니다 <놀람> <놀람> 마이마마이마 어이? 놀아 나쁜 사람이야 무섭네, 정말 무섭네 아, 주 아주 무섭네데 아, 이거 시게이어 왜, 왜, 뭐가 응이야? 뭐가, 응, 뭐가 응. 아물도 없잖아, 그지? 아물도 없잖아. 뭐가 응이저저저저소리야 음 하네, 하네, 하네, 하네, 하네. 하네, 하네, 하네, 하네, 하네, 아아아아아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니아아아다아갈아요아떻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이아아아면아또아롤아운아발아해아지아좀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얘 열고 이거 돌려주고 문 열고 이문아주주두이째열째열이템챙템기고기습니다 그리고 대기 다시 난기신기자기가아니기고 이 사람은 귀신이에요 캐릭터 여친구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 Let's celebrate together. 여기 사진 이 사람이 아닌데 여기 책상 밑에 숨을 수 있겠죠? 열고 얘를 든 다음에 여기 밑에 숨어야 돼 여기 밑에 어디 숨지? 어? 오라라? 어디 숨지 여기? 숨댈데 없어 지금. 숨댈데 없어? <웃음> 그래? 어디 숨지? 이어 됐다. 숨어 빨리. 듭니다. 와! We can decorate the tree. 설마. 설마. 여자친구의 두 번째 인격? 만약 그러면 은 소름. 하... 그럼 나가 되겠죠 지금? 나가 되겠죠? 나 나가도 될 거라고 믿어 나는. 나도 될 거라고. 그냥. <웃음> 하... 게임 이름은 크림슨 스노우고요. 나갈 타이밍을 못 잡겠는데? 지금 어떡하지? 지금 나가는 거지. 지금. 지금 나가서 뒤를 밟아. 나가지? 막혔는데? 이거 뭐야? 얘가 뭐죠? 오, 넘어왔다. 여기. 어 왔어, 넘어왔어. 이게 뭐야? 절단기. 텐션어. 미스테리공개이 재밌다고요? 괜찮다고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절단기로 잘라보자, 이걸. 똑딱. 지금 귀신 스토커가 붙어가지고 정말 무섭습니다. 책상 밑에 있으면 무적인가? 절대로 공격 못 하나 이거? 흰색 고무신, 검정 드레스. Stop running away. 아나 <웃음> 무서워. <웃음>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여러분들 We are made for each other. 이 문을 나가면은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 가야 될까요?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아니야 We 보통 be 귀신의 본성이 나오는 모습 어... 지금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5초만 기다립시다. 어? 얘가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갈게요. 아 오른쪽이 막혀 있다고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귀신 다시 올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조심 너무 조용한데? 잠시만요 쉿. 아까 맨 처음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다 열어야 돼 이거 지금 이걸 어느 세월에 찾아? 이걸 어? 이거 어느 세월 찾아? 아까 아무것도 없었나 여기? 자이 게임의 이름은 크림슨 스노우 구요 무서운 귀신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잘라 이제 잘할 수 있어 됐딱 닫고 안 열리는데? 어떻게 야지아 너무 무서워서 멘트를 못 치겠어 이제 엔딩 각인가? 아직 안나왔구요 뭐 없는데 아, 쳤다. 나셨. 여러분들, 이거 공을 지금 세개다 찼어요. 이제 성공적으로 탈출만 하면 되거든요. 발소리 안 들리죠? 끝났다 진짜 다 끝났다. 엔딩이다 엔딩. 여기다가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엔딩 끝. 끝난 건가? 해해 치웠나? 아, 챕터 2로 넘어왔습니다. 봤구요, 어둠 속이 가득하고 앞으로 나올게요. 어어어어어 <목소리> 뭐지? 크리스마스 장식상자. 그 여자는 나무로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녀가 주위가 산만해져서 더 멀리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 장난감은 조씨의 집에 있는 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음, 나무를 장식하면은 더 몰래 들어갈 수 있다. 아 지금 자동 저장 됐어요? 알겠습니다. 됐다 이제 이제 뭐 없나? 나무를 장식하라고? 다시 나가야 돼요? 나이 싫은데 나무를 장식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좀 구조가 바뀌었는데 뭔가? 어? 이제 안 열려요. 어? 이거를 1 0시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요. 엔딩 보고 다른 게임 할 겁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기 아까 아니랬잖아요 뭐야 여기가? 아까 이런 데 없었는데? 이게 최신 기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러 가야됩니다 여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얘도 안 열리고 왼쪽 문안 열리고 아이템이 더 없어? 내 목소리를 들었나 귀신이 혹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어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이 끝났고요 전화를 받아볼게요 It's all some stupid prank mark Moving corridors? What nonsense I saw your friend in the window And I, I know she's just hiding somewhere She just moves really fast And that's it It's nothing 있어요. special 조이스 농담하는 거 아니야 빨리 집에서 나와 또는 내말잘 들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빨리 숨고 경찰 불러 일단 집에서 나가라고 해볼게요 집에서 나가 Let's just assume that I believe you First, tell me where you 당신은 조이 스에게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You? 모든 게 환상 같아. 집이 움직이고 이상한 절을 날 찾는 것 같고 또는 나 방금 당신 크리스마스 장식대를 찾은 것 같아. 누가 여기로 옮겨왔나 봐. 뭘해 줘야 되지? 일단은 이키 힌트를 주겠습니다. accidentally found my stuff in someone else's Fine. I'll do 알았어 as you 옷 입고 나갈게 뭐야? What the... 뭐지 지금 여자친구도 c 에 갇혀 있는데 나가는 것을 What 같아요. The doors aren't o 저 이사간 귀신이 저랑 제 여자친구 캐릭터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 마이갓 아까 그 귀신을 꼭지나쳐야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웃음> 저는 이제부터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소리 안지르고 게임하기 스타트 Oh my God, p u n 안 h p u n c 안 Punch, Punch, Punch, Punch, Punch, Punch, u h n c h Punch, h p u c h c 제가 귀신의 마음을 지금 얻었습니다 이 캐릭터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귀신까지 섭렵한 모습 하지만 저친구는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곳은 저승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만 합니다 귀신이 벤트를 타 어, 여기 아닌가?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이제 뭐 아이템 모으는거 아닌가? 어이거다 오, 오, 잠시만요 챙겨주시고 <웃음> 소리 안 지르면 백만원? 어 일단 이거 똑딱 여시고 나가볼게요 지하실이다 여기가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되지? 전저 맞다. 받아보겠습니다. Mark, she's no, h e <웃음> 뭔 소리지? She, s gone. <웃음> yeah. It's definitely n o t a prank. She i s 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아, 지금 이제 여자친구도 상업하기 끝났고요. 밝은 것 사려고 하면은 밝은 것을 쓰면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당신 저 여자 알아? 여자는 내가 당신한테 갈줄 어떻게 알고 있었지? 두 번째 나도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찾아봐야겠다 조이스 조심해 이 키를 눌러볼게요 나도 okay. 밝게 빛나는 걸 찾아봐야겠다 we'll get this. We have to get this. 우리는 할수 있어 어게하지 숨은 다음에 다리 상처 좀 치료해 다쳤나? 그리고 더 많은 손전등과 폭죽을 찾으세요 밝은 빛으로 이상한 여자를 쫓아내세요 2. 싸워야돼 이게 숨는거보다는 싸우는게 낫지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조심해야돼요 진짜 오케이, 확인. 갑자기 여자친구가 공손해졌어요 그 귀신의 존재를 거짓으로 믿었다가 이제 실제 보고나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야라는걸 깨달았죠 폭죽을 무서워한다고? 가, 가, 가, 가, 가야겠죠? 여러분들 나가야겠죠? 나가야 스토리가 진행되겠죠? 어우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손전등이나 폭죽같은것을 구해야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귀신 튀어나올 것 같아, 갑자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니겠지 에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놀람> 이큰 소리 들려가지고 귀신이 이쪽 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귀신이 올것 같죠, 그죠? 여기로 아마 캐릭터가 못 나갈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되고요. 돌아서 갈때저 벤트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면은 오 어, 어, 길이 막혔나? 어떻게 됐지? 오라 오라 길이 막혔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지금 막혀버렸어요. 제가 지금 갇힌 상황이고요 뭔가 이 안에서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뜻같은데 무엇이 있을까? 아이템을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근처에서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아 지나갈 수 있구나! 확인 나오는 타이밍에 귀신 나오면 진짜 어? <웃음> 그럼 말도 안 되는거야 <웃음> 아 진짜 킹받네 진짜 <웃음> 아 왕받네 진짜 아, 그래도 이제 귀신이 바로 저를 죽이진 않아요 귀신한테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을 해줬거든요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끝이 죽음일지 생존일지 모르겠지만 하... 저게 뒤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쪽인가? 최대한 많은 폭죽을 찾아야됩니다 폭죽을 써서 폭죽을 찾는다 여기 아까 왔던 길인가? 제가 길치라서 왔던 길을 또갈수 있는데 이게 뭐지?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사진 보니까 웬 아저씨 이 사람의 정체가 뭐지? 뭐야 이거? 응? 오! 불 켰다! 나 숨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숨어 숨어 숨어 와 진짜 깜빡이라도 키지 드럼통에 폭죽 넣으면 터질까요? 이게 기름통이라면은 저도 같이 죽지 않을까요? 뭐야? 귀하의 시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당신은 가벼운 과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밝은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귀신한테 하는 말이겠죠? 내전 여자친구도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게 헤어진 이유는 아니었지? 귀신이 전 여친인 거예요. 설마 지금 캐릭터가 새로운 여친을 만나고 있는데 전 여친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아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구만. 어 동물적인 감각 <웃음> 자연스럽게 여기 숨었는데 딱 귀신이 들어왔어요. 아 역시 나는 감이 좋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구만 타이밍이 어? 이게 아니겠지 아무것 못봤지 못봤지 못봤지 그렇지 내가 알지 못봤어 이거는 여긴 어디지? 안 열려요 쉿. 숨어 또! 숨어 숨어 숨어 또. 책상을 찾았고요또 숨었어요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에 세이프 포트가 없을 건데 한 번쯤 왔다가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다려 볼게요. 왠지 왔다 갈것 같아. 귀신 눈나가 남친 잡으려고 전신 파쿠르 하고 계시네요. 그니까요. 언제 이런 기술을 또 배워왔는지. 어? 나갈까요 여러분들? 나갈까? 나갈래? 나갈래? 한 시간동안 기다릴 순 없다고요 나도 될것 같은데 그가 친구 집에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어머니한테 전화받겠다 이름이 뭐지? 에나? 가치란 동료일 거야 비서랑 바람피는 거 아닌가? 바이올렛? 바람피는 게 분명해 어떤 이유에 자꾸 고시는 거야? 나탈리? 헬렌? 급하게 쓴 노트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보네 누구든지 간에 지금은 잘 살고 있으면 좋겠군 주인공이 옛날에 바람핀건가? 그런건 아니겠죠? 그런건 아니겠지? 아나 길치인데? 왼쪽 으로쪽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세이프홈트 없으면은 저 진짜 이거 복구 못하거든요? 첩 다시 해야돼 근데 그러긴 또 싫단 말이죠 여기 아까 왔던데 여기또 뭐야 처음 보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열수 없나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빨간 휴지일까 파란 휴지일까 아 이런 들 귀신 나타나라 금지. 어? 파란 선 아까 제가 켰다고요? 아 빨간 선을 이제 키면 되는 거요? 아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더 절약할 수 있었어요 문방류의 도움으로 인해서. 빨간색 선을 키러 갑니다. 귀신이 아직까지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 멘트를 못치겠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야? 안 오죠. 지금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재단 전 여자친구가 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마를 부른 건가? 스스로가 귀신이 된 거야? 강령술?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빨간색 선이 어디까지 있었어? 따라가야 돼 여기잖아 그치? 귀신이 지금 어디 있죠? 어두워서 잘안 보이거든요. 어, 지금 뒤로 지나갔다. 지금이다.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갑니다. 귀신이 지금 완전히 딴 데로 갔어요. 악마와 계약을 해서 육체를 빼앗겼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 여기 시체가 또 있네. 어, 뭐야?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지금 전원을 켰고요. 시체가 지금 움직였어요. 빨간 선 키고 파란 선 키고 이게 스토리 진행이에요? 제가 지금 묶인 건 아니죠? 안 죽여?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늘에 계신 나보지요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마하반냐바라밀타심경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 하... 위대한 세 당신이시요. 이 빨간색 파란색 선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난 지금 진심인데, 어? 그거 그러니까 맞고요. 자 열렸습니다 뭐하는 곳이? 이 열쇠를 찾으면 되는건가? 만지지마! 만지마! 만지마! 자크라이기 같아! 자크라이기 같아! 자크라이기 같 자크라이기 같아! 됐어! 됐어! 크리스마스 문 열쇠 장식 붙어있는 문열 수가 있겠군 장식 붙어있는 문열 수가 있겠군 장식 붙어있는 열쇠를 장식.. 뭐.. 아 모르겠다 장식 붙어있는 문이 어디야 근데? 자, 아예 모르겠는데? 세탄교 만세. 여기다, 여기. 여기를 열수 있다는 소리야,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따라와요, 지금은 의외로. 여기를, 열쇠를 사용해서, 열시고요. 닫아. 챕터 3인가, 이제? <놀람> 어, 챕터 2 깼다. 아멘, 세멘. 자, 챕터 2, 클리어. 쭉 상자. 불꽃놀이 상자고요. 그녀가 밝은 빛을 정말로 두려운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다. 이걸로 함정을 설치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그녀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수 있을까? 대체 내 반지를 어디에 숨긴 거야? 제 반지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전여친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고 그자가 숨긴 반지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전화왔다 받아볼게요. Mark, are you there? Are you okay? 괜찮아? 난 괜찮아. 당신은? 쉿. 목소리 낮춰. 그 여자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쉿. 쉿. 쉿. I'm sorry. I'll try. 조용히 조용히. This bitch i 그 사람은 밝은 빛을 싫어한다. 여자가 나를 공격했어. Mark, i well. 지금 현녀친이 몸이 다쳤어요 별일 없었어? 당신이 말한대로 폭죽을 찾았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저 여자가 가져갔어 이때 부정적인 말하면안 좋아요 폭죽을 찾았어 챕터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 Right 아니 근데 지금 so, 경찰을 I 불러도 소용없는 소용 거 아닌가? 어. 2층에 가면 될거야 제가 이제 2층에 가면 된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어 이거 빠르다빠로빠로빠로아 빠르. 빠르, 빠르. 빠루를 무기로 쓸수 없어? 하긴 귀신한테는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겠죠? 챙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폭주 얘는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도 되고 형 고수야? 아이 그럼요 이걸 어떻게 나가지? 여기를 나갈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갔느냐 뭔 소리가 들리는데? 산타 소리 들리죠? 폭수 일단 챙기고 딸랑딸랑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게? 여기 길이 있어? 나와볼게요 안 열린다 여기가 아닌데?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숨으라고요? 숨는 곳? 어? 누구 온다 어디로 숨어요? 2층을 가야 한다 이겁니다. 2층을 가야해. 너무 무서운데. 잠시 제가 공포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부금을 다시 켜볼게요. 랜덤 재생. 오, 바로. 쓰겠다. 아니, 아까는 왜안 들었어? 지 빠로를 안쓸 수가 없지. 빠로 여시구요. 형 무서. 워 아니 저도 무서워요.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귀신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로 엘리베이터에요 타고 올라갑니다. 로딩 중. 체크포인트 저장. 아이고, 임채미도 막음소니다 2층으로 올라온거 맞죠 지금? 파밍 경찰 소리 들린다! 사이렌 들리죠 여러분들? 여기가 현실세계랑 연결이 되있는건가? 경찰이 와도 할수 있는거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웃음> 폭죽은 챙겨야 됩니다 못나가죠? 역시 그럴줄 알았어 2층 창문! 여기다! <웃음> 어떡해? 저다 받아 경찰들이 like 없네 헤이! Hey. Hey, I'm here! 뭐, 뭐야, I'm here! Please! try lighting something up near the window maybe they'll notice you 창문에서 빛을 깜빡여봐 알겠습니다 그럼 폭죽을 키고서 창문 앞에 있을게요 이런데 날찰수있으하나 여기 아닌가? Hey, 경찰이 보이지가 아, 않거든요? 아, 지금 아, 소리만 들려고 경찰들이 당신못 봤나봐 so 알겠습니다 여기를 나가야 될것 같죠? 그죠? 귀신을 총으로 쏘면 될것 같아 총이 통한단 말이지 뭔 소리야? 뭐 진짜 총으로 쏴? 뭐야 진짜로 총으로 쏜다고? 귀신한테? 경찰이 지금 귀신한테 총기를 발포했는데 통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만 거같은느 God. d we'll 정신 차려. 당황한 건 도움이 안 돼. 조이스, 괴찮아 우리는 할수 있어. 여기서 세게 말하냐, 부드럽게 말하냐? 세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큐. 이? E? 아 저는 키를 눌렀어요 당황하지 말라고? 아 다들 이눌러야돼요 e 오케이 공포게임입니다 저 여자가 받은 선물 을 어쩌고 하는거 같아? 뭔소리지? 내 반지를 뺏어갔나? 저 여자가 경찰 하나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경찰을 찾아봐 아 저기구나 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경찰을 집어서 여기다가 던진거고 지금 여자친구가 피가 계속 나고 있대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 끝나고 다른 공포게임이또 예약돼있습니다 봐야겠지만 왠지 시간 봐서 이거 끝나고 얘가 만약에 9시 열심히 끝나면은 다른 게임 못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이템 파밍할 거 없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에 있는 곳 여기쯤이겠죠? 안 열리는데? 아니 이게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시부터 했더라? 제가 7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어!! 귀신이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줄 반지를 전 여자친구가 귀신이 돼서 자기한테 청혼하는 줄 알고 이제 혼자서 드레스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전 여친이 와서 현 여친의 반지를 뺏고 그렇습니다 가족 만나기로 했어 미안 이래던 바빠 이건 내가 예전에 보였던 엽서들인데 전 여자친구에게 말하기 힘든걸 엽서로 써서 말하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저 여자가 혹시 주인공이 지금 눈치를 친것 같아요 귀신이 전 여친이란 것을 그녀는 떠났다 더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마크가 반지를 샀다 나를 위한 걸까? 그가 나를 다시 원하는 건가? 이거 지금 최근에 쓴거 아니에요? 마크는 누구랑 대화할까 주인공의 이름은 마크고 친구들을 다끊어야되겠어 그가가 전연 집에 갔다. 조이스 나쁜 년. 이거는 오늘 쓴것 같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쫓아다녀 떼어낼 방법이 없어. 날 가만 두질 않아. 우리 집 창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잖아. 마크, how are you? 망원경을 찾았는데 바로 우리 집을 향하고 있어. 저 여자가. 남긴 노트를 봤는데 내 일정에 관해 써져있어 둘다 똑같은 내용이죠? 마원경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 일단 지금 현실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두번째 저 여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굳이 이 상황에 거짓말할 필요는 없죠? 나를 감시하고 있던 것 같아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있는 거 같은데 마크 솔직히 말해 봐. 아는 여자야? Do y o 거짓. 아니야. 난 정말 저 여자라 본 적이 없어. 진실. 사실 사실 예전에 만나는 사이야.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ou r e dating? w h 단서를 발견하기 전까진 그 여야인지 몰랐어 옛날이랑 전혀 달라 보렸어 몰랐어 둘다 똑같은 말이죠? 옛날이랑 전혀 달라서 몰랐어 전에는 어땠는데? 별로였다고 해야지 저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어졌어 또는 완전 땡땡 여자야 우리 부모님과 내 친구들을 괴롭혔어 그럼 일단 2로 가겠습니다 Q? 아 저는 2 e 눌렀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동네로 이 o u moved here from your s i s t e 했 The things that she does. She's n o 이 going to be a b l Thank you for telling me 통화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군요 오우오깜짝 여기서 폭죽 챙겨드릴게요 챙기고 나와보겠습니다 이 폭죽은 아끼는게 좋겠죠? 열쇠 찾았다 복도키 이걸로 복도문을 열수가 있을거에요 제발 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총이 <웃음> 딱 방금 뭐지? 뭐, 뭔가좀 울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좀 울렸는데? 파밍 한건 열어놓자 헷갈리니까 방금 뭐였지? 왜 갑자기 심장이 덜컥하고 울렸지? 여기죠? 안열리는 문 열었습니다 이제 총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파밍 파밍 파밍 파밍 여러분들 제가 길치거든요? 여기 밑에 숨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온 다음에 말이죠 나쁜 귀신이 여기를 문 열고 짜잔 하고 튀어나오면 진짜 게임 끝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총마아서 숨어! She better than me. 주인공이 사실 나쁜 사람이었던 건가? 아니겠죠? 내비게이션을 킬 수가 있습니까? 왔다! 드레스로 지금 복장이 바뀌었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들어간다 그럼 이팀에 나오는 거야 이게 살짝 제가 고인물이 되가는 과정 안 열리고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지금 이 틈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를 못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 닫고 폭죽 챙기고 화장실 있습니다. 폭죽. 오 지나갔다. 지금이야. 네, 뒤로 돌아서 쭉 직진 어때요? 참 쉽죠? 세번째는 안 열리고 두번째부터 열려 폭죽 여기 하나 챙겨주고 나올게요 뒤에 지금 안 따라오고 있죠? 문은 일단 열어두겠습니다 <웃음> 다 왔다 이제 열고 열고 Oh my God. 종이 확인해볼게요 나는 돌아오지 않을거야 그러더 제발 우리 가족 스토킹을 멈춰 제발 그들을 내버려둬 가족들은 내가 어디인지 몰라 역시 그는 나를 사랑해 뭔 소리지? 오래된 편지 결국에 나는 그전 여자친구에게 모든걸 말하기 위해 편지를 썼었지? 이거 맞나? 더 일찍 그녀에게 알려줄걸 그랬나? 번역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주인공이 전 여자친구한테 보낸 편지인데, 이걸 받고, 당신을 사랑하지만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제 지금 귀신이 된 사람이, 역시 그는 나를 사랑해. 아, 내가 보낸 편지구나, 이게. 열쇠 찾아내는 거 아니야? 열쇠도 찾아야되고요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거는 총입니다 총기 어디지? 누가 오는거 같은데 지금? 어, 지금 여기있네여기있네여기있네 여기 아닌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니에요? 여기 아까 왔던.. 여기 아까 내가 파밍했던 데인데? 권총이요 경찰의 시체를 찾아서 이 총을 찾아야 됩니다. 방금 파밍했던 곳, 여기가. 이 빨간색, 얘를 눌러볼까? 뭐 어떻게 한 거야? 아, 얘를 밀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밀었어. 이제 어떻게 해? 여기로 올라가. 빨간색 핏자국이. 제 지금 현 여자친구의 피자 일 수도 있고요. 절대 반지 안 들어 줄 거야. It's 이건 내 거야. Now. 근데 이쯤 되면은 그냥 반지를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지를 대체하겠죠? 그게 미션이겠죠? 여기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 걸리나? 나를 안 본다고? 나를 못 봐? 이걸 못 본다고? 쉿. 조심조심. 아, 만약에 레지던트 이불이었으면 지금, 어? 무한의 RPG를 쐈겠지만 이건 다른 게임이니까요. 여기 내려오면 은 큰일 날것 같은데? 덜컹할 거 아니야? 안 했네. 바로 뒤에서 멈춰 있고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파밍은 해야지. 안 했어. 침대, 폭주... 이 상황에서도 파밍은 한다. 됐어 나왔습니다. <웃음> 어디야? 누가 울고 있어요? 지금 어 뭐야? 왜 여기로 왔지? 어떻게, 어떻게, 여기로 온 거지? 어떻게, 그런 거지?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웃음> 자 일단은 지금 게임하고 있을 때는 탑게임 언급 자제게라떻요아 세이브 포인트 있나 근데 이거? 세이브 포인트 있겠죠 여러분들?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세이브 있을 거야. 아, 아까아고 왔던데, 다 여기가 <웃음>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아, 아, 무조건 그랬는구나. 무조건 그리는가 <웃음> <어린가. 웃음> 아, 아래 뭐 세이브 전망이 니까 감사합니다. 세야세야 반가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밝은 텐션으로 인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문방님의 조언을 듣고 유리를 안 밟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거 유리만 안 밟으면 된다 이 유리 유리를 밟지 않고 스무스하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쨍그랑 하는 순간 죽는거야 막혔죠? 그렇습니다 이 귀신 바로 뒤에서 우는 걸볼수 있는 기회. 하지만 오랫동안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바로 옆에 지나가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안들겠죠 나이스 샷.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성공적으로 도망쳤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밝은 곳무서운다 하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잠겼어 여기 여기 지금 파밍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닫아봐. 이 근처에서 이제 경찰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있다 경찰의 시체 이 경찰의 시체에서 권총을 찾아볼 거예요 경찰의 권총, 장전된 권총, 그가 바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를 바로 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 빨라서 경찰조차도 그녀를 때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주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총을 쏘라고요? 쉽지 않네요. 저가왔어요 How are you? What's going on? 아, 여기서 그냥 뛰어드는 게날것 같은데. 죽은 경찰을 발견했어. 총을 갖고 있었어. 총 찼어.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긴박한 상황이니까 말을 짧게 할게요. 총 찼어. 할말이 있어. 뭔데? 진심? 조이스 지금은 아니야 뭔데로 해볼게요. 왠지 지금 아니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what in 선물이 뭔지 말해줄래? 반지였어 조이스랑 두번째는? 너에게 직접 줄거야. 그때까지 말해주지 않겠어 왠지 이게 그일를 고르면은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클리셰? 반지였다고 솔직히 말할게요 oh, 우리 포기하지 you 말자 조이스는 당신의 대답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로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귀신한테 잡히는 것보다 여기서 뛰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챙기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죠? 내가 뭘할수 있지? 오! 야잇! 야잇! 야잇! 하잇! 하잇! Ouh Oh Vienez Vienez Vienez Vienez v e z Vienez v e z Vienez v e z 옆에 깡통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그,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이 문을 총으로 쏘는 게 맞죠? 제 선택이 맞습니까, 이게? 길을 좀 돌아서 가볼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여기가 안 열리면은 총을 쏘는 루트를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깡통을 쏘라고요? 깡통? 깡통? 깡... 아 끌려갈때 깡통을 쏴보라고요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죠? 깡통이 어딨어요 근데? 깡통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간다 아 권총을 잡아야되는구나 아직 권총 안잡았다 벽난로에 손자국? 찾아볼게요 벽난로에 손자국이 있다 <웃음> 전화 알고 있는데. 아, 손자고 있네, 여기. 일단 전화를 빨리 끝내 보겠습니다. 이 l 지금 스킵이 안 돼서 듣고가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또 죽으면은 이전화를또 해야 된다는 점. Left. 이번 미션은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It's, it's silly, I, I sure 알았어. Oh. 자, 코칭을 아까 받기 I...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갈게요. 땡큐. When I see you after a So, don't you even dare think about giving up. 이 빨간색 손국을 누를 순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투 준비 깡통을 깨라고 했습니다 깡통 깡통 깡통 깡통 깡통 깡통 이 오른쪽 왼쪽 어디죠 깡통 나이 진짜 싫은데? 챕터가 4개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처음에서 나이 진짜 싫은데? 아 생방 되각비 안된다고요? 아 그거 지금 막았습니다 끌려가면 깡통이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끌려갑니다 사트 깡통 속이. 어? 딱딱딱 깡통, 깡통, 깡통 여기 있어 얘를 쏴! 레드리! 나이스샷! 아 이거구나! 이거였어? 이거,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 이거였어? 이구나 그래그래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데드아이 지금 뒤를 볼 시간도 없고요 그냥 바로 진행을 합니다 파밍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갈 거예요 자 이쪽으로, 지나가시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밍 파밍 이거 폭죽먹고 열어주시고 여기는 열리지가 않고요 그냥 나갈게요뭐예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다시 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폭죽이 떨어지면 무섭단 말이지 안 열릴 거예요. 그죠? 이를 총으로 쏴? 땅! 그렇지. 열어. 여기, 안,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챕터 3 완료! 됐다 반지를 드디어 찾았어요. 모든 아이템을 지금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반지에 집착했어. 트리 밑에 반지를 놔서 주위를 돌려야겠어.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이제 모든걸 끝내야만 해그는 나에게 집착했어 나는 언제나 도망가려 고 이제 이 모든걸 끝내야겠어 트리 밑에 반지를 놓고 도망갈건가? 여러분들 만약에 트리 밑에 반지를 두고 귀신이 기뻐하는 사이에 머리에 총을 쏜다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때 이 건물을 나가야됩니다 나가볼게요. 트리 밑에 반지를 둘거예요 트리 밑에. <웃음> 총으로 뒤통수를 <웃음> 아이, Mark, okay? 아 예반데? 총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은거야? 내가 저 여자를 쫓아 냈어. 또는 저 여자를 막을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저 여자를 막을 방법을 찾은 것 같아. Tell me. 당신을 위해서 산 선물을 미끼로 쓰려고 저 여자는 나를 쫓고 있으니 선물을 이용해서 매복을 준비해보려고 아 애매한데 똑같은 말이긴 한데 뭔가 좀 엔딩 분기점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산 선물을 미끼로 쓰려고 이 아이 저기 큐 눌렀는데 Looks like she's obsessed with spending Christmas with you. Maybe if you put a present by the Christmas tree w l l distract 네, 여친한테 솔직히 말한 게나아 여기저기에 폭죽을 설치하고 반지를 설치해라. Please be careful. 알겠습니다. 확인. 바람 구멍 빵야 빵이야? 아, 저는 근데 평화적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응? 음? 이해 오? 어 내려왔다 폭죽을 엄청 많이 주네 두개씩이나 준다고 여기도 폭죽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뭐 엔딩이니까 아, 폭죽 많이 주진 않네 어어 열리면 무서워 그거. 다 열리네 폭죽찾기 대작전 스타트 여기 근처에다가 폭죽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폭죽 설치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거야? 응? 아 여러분들 레지던트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일단 눌러? 어? 폭죽 설치 안했는데? 폭죽 설치 안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반지만 왔거든요? <웃음> 당신이 <웃음> 나를 선택했어 얘랑 결혼하는 거야? 설마 그럼? 곤란한데? 엔딩 아니야 이거? 엔딩 나오는 거아니야 어, 곤란한데? Honey, I'm 폭죽 설치 안 했는데 어떡하지? Where are you, dear?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세요. 폭죽을 터뜨리세요. 하. <웃음> <웃음> 어... <웃음>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폭죽을 터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귀신도 자아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죽게 둘순 없어요 하..어떡하지? 그녀와 함께 있어요. 폭죽을 터트리세요. 이거 엔딩 두번볼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Q 누른 다음에 대감기 가능합니까? 아니야, 폭죽을 터트리자. 옛날 죽이려고 했어. 미안해! 미안해요. 오! 해치웠나? 지금 이제 권총이 상시 장착형으로 바뀌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는데? 권총을 맞아도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지금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침착해야 돼. 침착해. 침착해. 나갈 수 있어. 우린 나갈 수 있어. 침착해. 여기 안 달리면 죽는 거예요. 침착하고 침착하고 우린 나갈 수 있어 이 아이템 아무것도 아니죠 나가자! 빨간통을 쏘라고요아 초월이 없는데? 빨간통 무늬가 좀 그런데 빡! 아! 아아 에임! 나이스! 어디로 가야되지? 아 알았다 이렇게 조금씩 죽여가는거야? 빨간통으로? 아 이렇게? 조금씩 불태워가는거야? 귀신을 유인해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간총을 찾아서 성불시키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발사할거에요 어? 데미지들어왔는데? 어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문방님 어디야 야 제가 여기서 나갈 수는 없구요 이사람을 여기서 해치워야될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해치워야될것같은 느낌적인 느낌 점착폭탄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고 싶은데 어? 끝내야되나? 자 준비하시고 폭죽발사 준비하시고 지금이야! 그리고 발사 그러면은 성부를 하죠 소리가 되는 여기다 여기 총이 데미지가 없는건 아니에요 이제 빨간통이 없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층에도 빨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로 출발. 아, 못올라 간다. 안올라가죠 트리 아래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트리 아래. 여기다. 여다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겁 먹지 마세요. 괜찮아요겁 먹지 마세요. 발사! 조이스의 선물 프로포즈, 바, 아, 프로포즈 반지를 이미 한달 전에 샀지만 언제 줘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 과연 그녀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까? 막 문이 열린 것 같아 성공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나 몸이 좀 아픈 것 같다고? 여자친구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안될것 같아? 여자친구가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건가? 나와볼게요 이쪽으로 버게이티 라고 la, buggy, t, la, buggy, t, la, buggy, t, la, buggy, t, la, buggy, t, la, 니다 g g y t, la, buggy, t, la, buggy, t, la, buggy, t, la, buggy, t, la, b u 폭주이다. 저기 집으로 가볼게요. 이 집에서 폭주이 나오고 있었금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지금 죽은 건가? 끝난 건가? 막나는 이만 아까 선택지 에서 여자 친구 한테 그냥 숨어있 으라고 할걸그랬나이게 엔딩 이 바뀌 는 걸까요？미션 클리어,